뜨레아미에서 걸어서 10분 자동차로 1분 거리에 경강선 신금도에촌역이 있다. 한교까지 24분 강남까지 50분 한교에서 여주까지 운행되고 있는 경강선이다. 자동차로 4분 거리에 위치한 도음초등학교와병설유치원 유치원은 셔틀버스도 운행을 한다 도안초등학교 맞은편에 도안 농협 하나로 마트도 있다 대륙식 자재마트와 고양이와 강아지 용품 할인마트도 있다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주말에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가족들과 함께 쇼핑몰을 찾아도 좋을 듯하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응급시설도 갖춘 종합병원이다. 도자기로 유명한 이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은 예스파크다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가족들과 여가를 즐기기에 너무 좋은 곳이다. 알록달록 예쁜 도자기들과 곳곳에 공방도 운영하고 있어 직접 체험도 할수 있다. 자연 속에 있는 아이세상 어린이집. 넓은 정원이 인상적이다.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이곳을 걸어본다. 동네를 걷다보니 길가에 달게 출현했다. 풀밭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닭들도 행복해 보인다. 드레아이 철근 콘크리트 주택 A타입의 거실이다. 자연을 품은 1층 거실, 품격을 높이는 인테리어 설계. 비좁지 않은 2층 거실과 넓은 테라스에 자연을 닮은 탁테인 뷰. 실내 공간을 더 아름답게 생활의 질을 높이낸 인테리어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때아미 목조 타입을 보겠습니다. 2층 구조로 내추럴한 일본 목조 주택 느낌의 1층 거실과 더 다미바. 좁지 않은 개방감 있는 1층 거실을 볼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아담한 2층 거실, 와인바나 다양하게 쓸수 있는 공간 테라스에, 목조주택은 모든 방마다 드레스룸이 설계되어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천 드레아미였습니다.